니네 성매매를 해라 니 뭐, 네 나가서 일해라 그렇게 한 사람이 없더라처는 자기 적성에 맞다고 하더라고 성매매가 적성에 맞다고? 응 어. 그러나 또 자기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가 원해서 응. 좋아서 성매매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사 결과 확인된 성매매 횟수는 지난 3년간 약 2천 건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하루에 10명씩 5명이 성결할 수가 있냐? 그러니까 이거는. 예전에 있어 자갈마당에 그네도 못 했는가 포즈들도 그냥 시켜요 요 일찍 그그 그래. 종다고. 그, 그,